퍼스트 킬. 이 있는데. 많이 빠른데? 아군리저 전, 전, 지금 출근상황 괜찮은 것 같은데, 억양 많이 만나세요. 전나 빼. 아, 여 이런 바점이 많이 나네 엉뚱한 사람이 아냐어반 아니야? 술통 둘다 반. 줌이 저도 요새 근데 한 번씩 풀리더라고요. 클릭을 너무 세게 눌러서 그런가? 어 안녕하세요. 흰둥님 하이 안녕하세요. 대열리 안녕하세요. 가리반이다 같은편 폭우로 점프를 야무지네 저런 사람 분명히 또 내려온다 아니 말고 승리하셨습니다. 아직 좀 둔탁한데 맞추긴 맞추는데 좀 둔탁하나 뭔가 샤라라니 많이 하세요. 폭탄질 때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간다고요? 어, 저는 딱히... 저는 괜찮네요. 아직은 또 많이 다재. 저는 괜찮습니다 더블 킬. 와타이밍저제로펩시도 아, 저, 반인데. 아, 이고요. 상사님 안녕하세요. 레이라서 그런가?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대성 반샷 오른쪽 있는데 가져오자, 가져오자! 아주라 폭탄이 못 나오죠? 어 방심했네. 괜히 쳐다보다가 죽었네. 차조령 하여. 그런 경우에는 그냥 스포 자체 렉 때문에 안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그럴 때는 한 번씩 이제 총기 바꿔주고 하면은 잘됐던것 됐던 같은데. 어떻 이래요? 오 뭐야? 아 샤라라님, 아이고 역시 만원 가서 섭니다 꾸준히 이제 업로드 다시 잘 하고 있고요. 예. 뭐 일주일에 뭐한두 번씩 이제 빼고는 웬만하면 다시 쭉예잘 올리겠습니다. 샤라라님의 점심 시간을 위해서 업로드. 설을 해야될 것 같은데 와피 많았구나 아나타리만 잡았으면 딱이었는데1미는로 잡을 수있었는데 이거 아둘다 쓰나 했구나 나한명 돌격인 줄 알고 실수했나? 개관이 있는데. 그새 개구 타고 갔나요? 빠르다. 야. 빠르노. 많이 빠른데? 아, 저지? 우리도 밀까? 지킬까, 밀까? 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 그런가요? 그냥 잡다 보니. 미하다 옷빵 찾고옷 개돌 가져가 어디갔어? 아하 이거를 있었는데 아.. 문이 승리하였습니다 어, 너무 빨리 썼다. 두 명이 넘어갔는데? 기수나. 직화 항정덮밥. 어 맛있겠다. 보일 효과가 조금씩 있나 이제? 중계 올라간데 아, 다이수 자요럴때 기습번트 한번 까비 걸리겠지 아니 저렇게 저렇게 온다고 아오. 와, 이게 이긴다고? 미코치 뭐야? 현원이 만하세요 예리가이 빠꾸, 빠꾸미, 빠꾸만하고요? 여름에 아, 꼬미 여름에 들어온대. 꼬미 아, 까비 제발 이번에 잡자. 아, 주무이다. 뭐야? 어. 아. 게좀 소름인데? 하필 내가 죽네? 이거 없이 있었으면 안 죽었겠노? 진짜 스나는 감도, 감도가 커요 여러분 감도랑 자세가 큽니다 스나는 저도 감도만 그 잘하시는 분들 비슷하게 바꿨는데 확실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마우스랑 마우스 패드 중요하고,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마우스랑 마우스 패드는 어떤 좀 부부 사이 같이 궁합이 좀잘 맞아야 된다. 그거를, 그리고 이제 감도까지. 감도가 애기죠, 애기. 마우스가 아빠, 마우스 패드가 엄마, 감도가 이제 애기, 애기, 자녀. 그러니까 가족이 그, 화목하려면은 조합을 잘 맞춰야겠죠? 감도를. 아, 아비, 기적이면. 아, 주나 한번 갔다 올까? 너무 빨리 잡혀가지고 바로 뺐네 경고 okay.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오다 아까 저기 안테나 왼쪽 있셀때 잡았어야 되는데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았네 이걸 이거 맞았다 이거 아, 어, 개고방 방금 방금 개구방 그냥 바로 들어왔네 무선이 진짜 신세계라니까요 한번 써보면 아 이걸 초반에 바이 나오는걸아고 그냥 개구방 바로 들어왔네 와나 순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그니까 유기적으로 제가 방이 까면은 개고 봐줄 사람 있어야 되는데 방 4명 봐야 되는데 왜 자꾸 세명보냐 까비 자한번더 중국 같은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좋아요 자 일단 30킬 안전하게 가자 이거 역전하면은 그러니까 역전하면 돼반응해싹 가는 최대한 버텨야 된다 아 이거 옥돌리면 다 보면 돼 안돼 우리 방지원좀아방방방안돼아 방, 방, 방. 아, 우리 방이쁜 피가 너무 없어서 안 따다 나가고가 스나로 대기하고 있을까 그랬다 빨리 잡아줄라다가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게 살짝 도미노네. 피가 없어가지고 빡, 빨리 잡아줘야지 하는 마음이 이제 좀 조급해졌다 위성 30킬 쓰나 오랜만에 해보는데 아깝다 더할수 있었는데 까비까 까비. 일단 30킬에 만족 오우 점수 좋다잉